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최근에 설날을 기점으로 해서 거래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상황을 두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기존 최저가에서 상당히 올라온 이 실거래가를 두고 사례로 쓰고 이제 시장 반등 시작됐다 라고 얘기하는 부류가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이거 조금 오르다가 다시 또 떨어지면서 더 떨어질 거다. 데드캣 바운스다. 뭐 주식 용어 써가면서 얘기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팔고자 하는 사람보다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 케이스가 상승 국면을 만들고 진정한 반등을 만드는 것이고, 사고자 하는 사람보다 팔고자 하는 사람이 많고, 기존의 가격보다 서로 경쟁하면서 가격을 내리는 상황이 이제 하락 기점 패턴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이두 가지만 나눠서 얘기했을 때 현재 시점은 아직 여전히 사고자 하는 자보다 팔고자 하는 자가 많은 시장임은 분명합니다. 자, 지금 현재 오르고 떨어지는 것보다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시장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정책은 어느 쪽을 지원할지 이게 더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대응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결국에 지금 상황을 찐반등으로 만들어서 팔고자 하는 자보다 사고자 하는 자가 많아지는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아주 중요한 추가로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상황 보면 확실히 분위기는 바뀌었어요. 자, 22년 10월을 보면 거래량이 559건입니다. 자, 역대 최악의 거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서울의 아파트가 여러분들 167만 가구입니다. 근데 한달 거래가 559건? 자, 원래는 4천에서 6천 건 정도 거래량이 나오고 예전에 상승장일 때 거래가 터질 때 그때는 뭐만몇 건이 넘을 정도로 거래량이 터지기도 해요. 근데 559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1월을 보면 10월과 11월을 합친 거래량보다 많다는 거예요. 결국 시장 분위기가 조금 바뀌어서 거래가 나왔다는 라 거고 그 거래를 유도했던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언가가 쭉 시장을 밀어서 찐만등으로 만들기에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 1월달 2월달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이 원인들로 인해서 시장이 쭉 밀고 찐반 등으로 갈수 있는지 우리가 체크해 볼수 있겠죠 자 이번 1,2월 거래량이 터진 이후 첫 번째는 바로 충분히 떨어졌다는 저점 인식입니다 급매물이 나오고 서로 경쟁하면서 뭐 2019년 가격 18년 가격까지 떨어진 단지 들도 있었고요 특히 이 전고점 자체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었다가 굉장히 낮게 떨어진 자리도 있어요. 높이 올랐다가 많이 떨어진 거죠. 서울의 대표적인 곳이 이 송파구, 강동구의 아파트들입니다. 21억을 찍었다가 12억대까지 떨어진, 그리고 27, 8억 찍었다가 19억까지 내려왔다. 그런 케이스들인 거예요. 이러한 단지들이 지금 거래가 되면서 평균적으로 2, 3억씩 지금 호가가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저점 인식만으로는 부족하죠.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급락을 만들어냈던 가장 큰 원인 금리입니다. 지난 10월, 11월 급락이 왔던 가장 큰 원인, 금리의 발작이었습니다.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연속 행진. 우리나라도 따라 올리면서 매매와 전세 추락. 네. 근데 이 원인이 정점에 가있고 이제 추가로 더 올라가 봤자 10월, 11월처럼 자이언트 스텝 밟아갈 일이 없다라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죠. 여러가지 지표들 안정화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번에 동결을 했습니다. 금리의 정점이라는 신호가 온거죠. 추가로 앞으로 한두 차례 올릴 수 있겠으나 자이언트 스텝 못밟습니다. 이러한 금리 정점의 신호를 두고 앞에 말씀드린 이 저점인식이 혼합이 되면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용기를 주게 되는 것이죠. 자, 게다가 시중금리는 지금 내려왔어요.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시장금리가 오히려 내려오는 추세에 있다. 게다가 높아진 금리 때문에 정책상품들도 나오죠. 자, 특례보금자리론 여러분들 그렇게 무시했는데 정말 많이 쓰고 계십니다. 자그 중에 55%가 신규주택구입에 쓰였어요. 자 이러니까 거래량이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 서울만 아까 데이터를 보여드렸는데 경기도 거래량이 상당히 증가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음에도 우리는 시장을 냉정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거래가 누가 만든 거래냐? 예, 네, 무주택자, 일주택자. 특히 일주택자 중심의 거래라는 것. 자, 그리고 두 번째, 저점인식.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금매불이니까 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한두 개 있던 물건들. 여러분들 금매물 잡는 거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용기를 가진 사람만 잡을 수 있는 게 금매물이에요. 네. 누구도 사지 않으려고 할때살수 있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게 금매물입니다. 자, 이런 금매물 위주로 거래가 일어났고 다시 호가 올라왔을 때 추가로 추경매수가 들어가면서 올라와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현상이 나오지는 않고 있다는 라 거예요. 철저하게 싼 매물 위주의 1주택 중심의 거래해드라. 이렇게 우리가 냉정하게 볼수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은 다주택자 진입이 어려워요 사실 다주택자들이 진입해 주면서 예, 저점 인식이 활용이 돼야 어 이거 싼데? 근데 나 다주택자라서 지금 못사이 상황이 해소돼야만 찐반등팔고자 하는 자보다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의 분위기를 완벽히 바꿀 수 있는 이 다주택자의 시장 진입을 이끌어 낼수 있는 것은 뭘까요? 처음 얘기했던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이 다주택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저점 인식을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본인 들어가는 자본이 적게 세팅이 될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아무리 다주택자라고 해도 거래가 늘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 다주택자들이 필요한 자본을 줄일 수 있는 시장이 두 개예요. 첫 번째는 분양시장이고요. 이번에 줍줍 보셨죠? 막줄서 있고 하는 것들. 두 번째가 전세가율입니다. 네. 그럼 전세가율, 기존 시장의 반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분양시장이 아니니까 전세가가 올라와줘야 다주택자가 시장 진입할 때 어, 충분히 저점인식이야. 첫 번째 통과. 두 번째, 어, 내가 필요한 돈도 줄어들었어. 이게 완벽히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먼저 필요한 것은 전세가 회복이라는 겁니다 현재 전세가는 굉장히 떨어진 상황이에요 사실 필요한 부분보다 더 많이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금리의 발작 때문에 충격을 받으면서 이 필요금액 이하로 추가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2017년 전세가 보다 떨어진 현장들도 있어요 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된거죠 금리의 패치를 받으면서 예, 전세가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금리가 오랜동안 유지할 수 있는 정상적인 금리 범위라고 보긴 어렵잖아요. 이렇게 계속 가다보면 경제는 계속 어렵고 안 좋은 악순환이 계속 될 거니까 일정 부분, 필요에 의해서 금리가 낮아지는 쪽으로 갈 확률이 높지 더 높아질 확률이 높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서 전세가는 회복되어져 나가겠죠. 특히 제가 주목하는 건 정부의 전세자금대출의 정책 모기지입니다 자, 이미 매매시장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을 만들었고 정말 많은 분이 쓰고 있잖아요 뭐 10조 넘게 지금 쓰였고 55%가 집을 매수하는 신규 주택을 매수하는데 쓰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전세에는 정책 모기지가 지금 없어요 자, 정부가 예고했습니다 고정금리로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만들 거다 정책 모기지를 만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언제 나오는지가 좀 관건이라고 봐요 근데 이게 나오면 여러분 들 특례보금자리론에 쓰인 10조 무슨 밖에안 나오는 금액일 겁니다 출시만 되면 미친 듯이 전세가가 반등할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래서 시장에 지금 진입하기 전에 꼭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전세가 회복 이라는 겁니다 23년에 주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번째가 바로 필요비예요 필요비 아까도 우리가 전세가를 올라가면서 이 투여하는 자본이 줄어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거기에 필요비에또 하나가 뭐냐? 들어가는 세금이죠. 지금 취득세는요. 투자를 못하게 할 정도로 과도해요. 그냥 하기 싫은 거야. 아니 10억짜리 아파트 투자금을 예를 들어서 뭐 4억을 들여서 한다고 할게요. 근데 취득세가 1억이 넘어 네? 내 투자금의 거의 뭐 3분의 1 수준 세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세금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필요한 게 뭐다? 전세가 회복도 중요하지만 취득세 중과의 개편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다주택자가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이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느 하나 실현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찐반등이 나온다? 사고자 하는 사람이 팔고자 하는 사람보다 많다? 라고 보기 어려운 겁니다. 이두 가지는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자 전세의 경우에는 이게 나오지 않더라도 회복해 나갈 겁니다. 무조건. 지금도 시장금리가 좀 낮아지고 뭐, 온라인 뱅킹 같은 경우 전세대출금리 최저 뭐 4% 이하까지 인하하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22년 하반기만 했을 때 계속 낮아졌죠. 예 52%까지. 이 전세 거래 비중이 낮아졌는데 뭐 월세가 추월하는 상황도 중간중간 집계할 때 벌어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거래 비중이 전세 거래 비중이 작년 하반기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금리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완벽히 제거되고 내려오는 국면으로 가게 되면 될수록 이 전세는 강하게 회복할 겁니다. 정책의 상품이 나오면 너무나 엑설런트겠지만 그게 안 나와도 회복될 거다. 첫 번째, 필요한 요소는 해결이 될 거다. 시간의 문제다. 이두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좀 봅니다. 자, 오늘 얘기하는 주제,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해요. 자, 이게 왜 통과를 못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이거를 개류시키고 있냐고. 자, 이게 12월에 발표했었잖아요. 그래서 1주택자 1에서 3%, 1에서 3% 그대로 가고, 자, 2주택자 조정대상 지역일 경우, 원래는 이제 8%. 그리고 12%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근데 2주택까지는 중과세를 하지 말자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끌고 가고 있잖아요. 어떤 세금이든 간. 공부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2주택까지는 1에서 3%로 가고 3주택부터 조정이 들어가는 건데 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에 12% 그리고 조정 대상이 아닌 경우에 8%였는데 이게 완화해서 조정 대상일 경우 3주택자는 6%.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자, 10억짜리 1억 2천이 6천으로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액수로 하니까 체감이 되시죠? 자, 두 번째 비조정 대상 지역일 경우 8%에서 4%로 이렇게 인하하는 게 처음 나왔던 거예요. 국회 통과 이후 시행 그리고 소급으로 12월 21일로 소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4주택 이상부터는 그리고 법인은 12%인데 이걸 6%로 하겠다. 그래서 1에서 3 그리고 중간은 최대 6까지 4, 6 비조정 4 조정 대상 지역 6 법인 6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지금 야당하고 여당하고 계속 부딪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태 때문에 이 건이 계류가 돼 있고 좀 등한시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빨리 돼야 되는데 부동산 시장의 참여자들은 이게 언제 되는지 기다리시는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올 때만 해도 2월 달에 통과가 되고 소급 적용 이다 라고 모두 알고 있었는데 이게 무산 됐어요 예 아, 취득세 중과 완화 개정안이 2월에 안됐다 그럼 3월로 넘어가는 건데 모르겠다 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 그리고 지금 이걸 두고 야당에서는 과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약속대로 2월에 성과를 내야 되니까 2주택까지는 폐지하고 나머지는 다시 논의하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2주택자까지는 통과시키자 라고 했는데도 안 됐어요. 그래서 아까 본 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라 거예요. 정확히 저걸 외울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뚜껑을 까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야당에서는 2주택자도 폐지하면 안 된다. 그냥 완화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2주택자 8%를 뭐 4% 수준으로 낮춘다거나 뭐 요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3주택자 이상은 왜 완화를 해주냐? 그냥 냅두자는 의견. 문재인 정권 때처럼 그대로 두자는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3주택 이상자부터. 자 어떻게 합의될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아까 봤던 표가 그대로 갈 확률이 낮아졌다는 라 거예요. 그래도 결국에는 취득세중과는 완화, 폐지 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자, 아까 말한 표만큼은 아니더라도 무조건 내려갈 거예요. 지금 시장,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위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전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여러 금융이 묶여있고 개발이 묶여있는 경제 전반에 영향을 줄수 있는 분양시장이에요. 지금 미분양주택이 이제 7만호 정도가 됩니다. 22년에 뭐 2만 3천 호, 2만 7천뭐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가장 낮을 때는 뭐 만호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7만호까지 왔어요. 한 달음에. 22년에 두 배가 넘게 왔습니다. 자, 이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위험. 제가 아까 뭐랬죠? 이런 미분양 주택은요. 결국 누가 해소해주느냐? 다주택자가 해소해줘요. 무주택자, 네. 일주택자? 아니에요. 다주택자가 해소해줍니다. 자, 이번에 서울에그 죽죽. 보세요. 누가 주셨죠? 다주택자가주서는 거예요. 자본에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 다주택자가 해소해 줄 수밖에 없는데 그 해소 과정을 도와줘야지 정부가 도와주는 방법은 아까 말했던 취득세 중과를폐지하거나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무조건 가야 된다는 라 거예요. 정부도 이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네. 결국에 처음부터 설명드렸죠. 이 다주택자가 시장에 진입해야 진짜로 사회적인 문제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 악영향을 줄수 있는 이 미분양도 해소가 되는 거고 시장도 사고자 하는 사람이 팔고자 하는 사람보다 많아지는 상황으로 바뀌는 반등, 진정한 반등을 만들 수 있는 게 다주택자의 참전이라는 거예요. 그 참전을 위해서는 전세가 높아질 수 있고 전세가의 회복이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게 취득세 중과에 완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산이 됐다는 거고 앞으로 여기에 주목해서 우리는 시장을 들어갈지 말지 언제를 타이밍으로 잡아야 될지를 정확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파트 시장이 들어가기 좋은 환경이다 아파트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두 가지가 해소가 안 됐으니까 투자는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죠 예, 지금은 아파트보다는 아파트가 앞으로 될 부동산이 더 유망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매주 수요일 오후에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의 오시려면 하단에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시면 참석할 수 있고요 주제는 돈을 최소화해서 1억 안으로 끝내는 재개발, 재건축의 투자 전략에 대한, 투자 입지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속보를 전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란부동산 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